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간 5억의 연봉을 벌고 있는 아이러브 유튜브 정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유튜브로 연봉 5억을 벌었는지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중에 11단계 콜트 액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무리 잘해도 이 콜트 액션이 안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콜트 액션을 보면 여러분이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소득을 3배 이상 또 앞으로 하실 분이라면 콜트 액션을 모르고 비즈니스 유튜버를 한다? 네 그냥 남한테 정보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밖에 될수 없습니다. 콜트 액션은 비즈니스 유튜버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영상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아 그래서 그동안 내 유튜브로 고객이 들어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알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유튜브로 돈 버는 법이 제가 많다고 지난 1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조회수나 시청시간과 비례하는 광고비를 갖고 돈을 벌수 있고요. 자,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광고를 보지 않으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광고를 붙이고 그리고 광고를 고객들이 보셔야 광고비를 벌수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요새는 웬만해 가지고는 이 광고비 갖고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아마 10만은 너무나 그래도 광고비로 좀돈좀 좀 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게또 있는데요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은 일반 영상 외에 멤버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서 회원들한테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면 유튜브가 40% 나머지 60%를 받게 되는데 이 멤버십이요 저도 하고 있는데 4900원 부터 최고 금액이 12만원 이에요 그러면 12만원으로 해도 거기서 60% 니까 네, 82,000원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큰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12만원 짜리 가입하시는 분도 흔치 않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큰돈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내 영상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 채널에다가 광고, 뭐 앞광고니 뒷광고니 얘기 많았잖아요. 그 광고입니다. 이거는 채널이 이미 성장했을 때, 이 정도 하려면 뭐 광고비나 멤버십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극소수고. 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유튜버는 유튜브로 고객을 모집해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목적이에요. 왜 유튜브를 하느냐? 저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고객을 모을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을 목적 자체가 고객 모집이죠. 그리고 목표, 월 100명의 고객을 모집한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목적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목적과 목표 없이 시장을 하면 네,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거. 배는 산으로 가죠. 제 비즈니스 유튜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일단은 소득이 높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소득이 높으면 시간 자유도 얻을 수 있어요. 웬만한 일은 다 아웃소싱 주문하면 되거든요.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면 되니까 시간도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자, 소득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판매를 많이 하려면 고객이 많아야 돼요. 이 수단으로 저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유튜브로 고객을 모집하려면 일단은 유튜브에서 내 영상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야 되죠. 자, 요 내용은요,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노출, 영상 노출하는 방법, 그리고 시청 시간 늘리는 방법 등의 많은 팁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비즈니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을 한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야지 우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담 신청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런 영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는게 정말 개 탔다고 보시면 돼요자 콜트 액션 행동을 촉구해야 돼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나의 고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셔야 되죠. 상담을 신청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상담 신청 경로가 간소해야 돼요. 상담 신청이 복잡해. 뭘 많이 적어야 돼. 이런 거할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행. 제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빠른 진행이에요. 네, 유튜브를 보다가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저게 필요하네 막 마음에서 지금 막 필요성을 느꼈으면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고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담 신청 경로는요. 전화로도 할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할수 있고 그리고 상담 신청 폼, 우리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내 블로그로 올 수도 있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이 카카오 오픈톱, 카카오 채널 플러스 친구 예전에 그리고 단톡방, 단톡방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지 않으면 1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한 명밖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니까 주변에서 물어봐요. 아, 진짜 고객들이 상담을 하러 들어와? 정말이야? 나는 한 명도 안 들어와. 제가 그분 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문이 아예 없더라고요 연락처도 없고 뭐 고객 상담 신청 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들어와요? 신청하시는 분들도요. 댓글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요. 우리가 고객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 역시 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보를. 자, 저 보세요. 첫 페이지. 자 여러분 기준을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무조건 핸드폰으로 보세요. 핸드폰. 자 핸드폰으로 보지 않으면, PC 기준으로 하면 핸드폰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시청자의 70% 이상은 다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PC로 작업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콜트 액션, 제 강의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담문이 제일 잘 보이는데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런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전화번호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2년째 올리고 있고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요 이것저것 하는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는 더군다나 평균 연령 70세 인데 전화 아니면 딴거 안돼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게 해야 돼요첫 페이지 자 샵하고 전화번호 하면 이거는 맨 위에 떠요 원래는 이 샵이 태그 잖아요 이 샵을 으로해 가지고 같은 주제끼리 영상을 모으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맨 위에 뜨려면 그래서 상담문의 전화를 그냥 쓰면 상위에 안뜨기 때문에 샵 상담문의하고서 전화번호를 쓰면 무조건 상위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아무 행위를 안 해도 그냥 영상 볼때 밑에 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 줄까지밖에 안 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것까지밖에 안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유튜브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V자를 누르시죠. V자. 네. 이 V자 모르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V자를 누릅니다. V자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네, V자 안 누르면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채널 갖고 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채널을 시청을 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핸드폰으로. 자, V자를 눌렀더니 상담문이 요 위에 있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저는 상담 신청 링크를 달아드렸어요. 누르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무료 상담 신청. 왜또 유료를 싫어하시는, 어 비쌀까 못하는 분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객으로 하여금 어, 그냥 자신 있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 있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있어요. 상담인데 상담은 저희가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상담 신청. 똑같은데 다른 주소와 다른 언어를 쓰죠. 자, 그다음에 카카오톡 상담. 저새 젊은 분들은 또 이걸 좋아해요. 이것도 누르면 바로 저랑 1대1 상담이 돼요. 굉장히 편하죠. 한 번에 어야 돼요.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고객이 쉽게 누구나 언제든 필요하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이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하도 많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와서 저는 지금 비공개 단톡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번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톡을 하시면 제가 비번을 알려드려요.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자 이렇게 촘촘하게 고객이 니즈가 있는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단톡방을 왜 운영하느냐? 자, 고객은요 나한테 바로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망 고객 이 사람은 즉시 상담해 줘야 돼요. 즉시 니즈가 100이면 90%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즉시 상담을 해야 되고. 가망고객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할건 아니야. 그러면 단톡방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벤트를 한 번씩 하면 한 번에 왕창왕창 들어옵니다. 자, 가망고객, 그리고 잠재고객 단톡방도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가입을 시키세요. 주로 오퍼를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한, 해봤는데 뭐 PDF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뭐 절세 공략집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청합니다. 거기에 핸드폰, 그다음 회사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다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언제든지 타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고객이 요새 얼마나 들어와요. 저는 이거를 조정을 해요. 많이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이벤트를 치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또 구글에즈 있죠. 광고 계정.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는 구글의 AI가 고객을 다 모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시간에 많은 퍼포먼스를 내야겠다고 하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고객이 내 영상으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콜트 액션 행동 촉구하는 거잘 들으셨죠? 입구를 다양하게 만들어라. 들어오는 문, 아까 제가 다섯 개, 저는 사실 더 있어요. 타켓 고객에 맞는 입구 만들어라. 저 70대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하세요. 그냥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거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넣는 거예요. 고객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반 전화번아 개인 핸드폰을 오픈했다며 아,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지 제가 전화번호가 두 개를 다 올리는데 일반 전화는 거의 전화가 안 와요. 핸드폰으로. 가 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고객 관리한다. 유망 고객, 가망 고객, 잠재 고객 이세 고객을 각각의 고객에 맞게 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푸시 영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만 유튜브로 억대 연봉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배운 콜 섹션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채널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3배로 늘어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동영상 촬영 6단계. 자, 촬영 저는 정말 쉽게 하거든요. 쉽게 촬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 놓치시면 안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영상 정말 쉽게 하는 방법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